Okay. Uh -huh. 자. 게임에 응? 도전하시겠습니까? 네. 유원? <웃음> 하고 <You want? 웃음> <웃음> 보인다. 어떻게 되긴. 어, 성공 했다. 어? 정우야. 아 성공했다, 우산 응. 어, 어빠. 산 우! 산오잘 만들었다. 응, 언니, 이게 게 얇아야 돼, 이렇게. 응, 이게 응, 비스켓처럼 응. 얇아 줘야 돼. 엄마가 먹어. 기는 뭐, 원래. 진짜 지 보세요, 엄마. 응. 거랑은 다르긴 하다. 이아어 그 응. 때. 바삭바삭 응, 해야될 어때, 맛 맛있어? 응, 맛있어? 음, 맛있어안 음. 나네, 고마워 어, 먹어 봐. 형 음. 먹어 봐, 이거. 음. 맛있네 맛있지? 장사해도 될거 같아. 어 <목소리>